어, 리플은 470원에서부터 그때, 아, 트론드 볼게요. 네. 리플은 그때 470원에서부터 반등 가능성 높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리플.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470원 매수, 여기였죠, 여기. 어, 이 자리 매수. 이 자리 매수, 그 다음에 510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탑승 자리가 560원이었어요. 돌파하면 자리. 근데, 돌파하면 결국엔 타겟을 한 5%? 어, 5%까지밖에 못 가고 결국 깨졌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할 때는 타겟을 조금 짧게 가, 짧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깨지면서 어, 여기 돌파 매매 자리는 어, 안 좋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떨어지면서 510원에서 다시 이제 트렌드 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만약에 요 꼬리가 안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재매수를 좀 확실하게 가져갔을 텐데 어, 이 모습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다시 매수를 받아 볼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은 512원 깨지고 나서 500원마저 깨지고 이제 470원마저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470원마저. 470원마저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지금 지지선을 깨러 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깨로 깨러, 깨러 가고 있어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깨고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470원 깨지면은 다음에는 445원? 446원? 여기겠지. 어.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안 좋아요. 446원 깨지면은 다시 이제 태초의 가격 우리 마의 구간 스테이블 구간이었던 360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어. 그 전에 이제 한 420원에서 매물때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 빠지면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딱 470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 주고 가는 경우 또 한번 양보해서 어, 446원 446원 이 자리에서 반등하는 경우 요거 말고는 그냥 어, 밑으로 가면 은 그냥 우리는 어, 쥐지치는 걸로 쥐지치는 걸로 합시다. 치는 걸로. 조금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볼게요. 일봉차트였어요. 일봉차트. 일봉차트 구름때 결국 밑으로 이탈했습니다. 일봉차트 이탈했습니다. 이거는 12시간 봉이고요. 어, 아, 좀 지저분하다. 어차피 다 깨져가지고 어. 자 이렇게 12시간봉에서도 구름대 이탈했죠. 구름대 그래서 지울게요. 자, 구름대 이탈했고 여기 마지막 외수구간이었던 510원과 500원 사이 박스권 얘마도 깨졌어요. 얘마도 깨지고 이제는 우리 470원 470원 지지 그 다음에 어한 440원 446원 요 가격 와 있는데요. 지금 피보나치선이랑 겹치는 구간이 어, 470원 그 다음 0.5선이 아마 여기겠죠. 446원 왜 이상한 게 나오지? 아 어, 이렇게. 됐죠? 449. 그러니까 피보나치 선대로 딱딱 그어놨던 요 가격이랑, 그리고 매물 때 반등자리. 요 어. 선이랑 결국에는 겹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들,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470, 446, 그 다음 420. 이 가격대. 이 가격대들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리플. 4 7 447, 42.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첫 번째,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는 깼다. 첫 번째 자리는 깼네요. 피바나칭 그냥 지울게 470, 447, 421 이렇게 있는데요 470, 470에서는 반등이 좀 나아져야 돼 아래로 갈수록 좀 힘들죠 아래로 갈수록 이제 그 전에 지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저항자리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들이 다시 이제 역할을 바꿔서 저항선으로 이제 역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깨질수록 좋아요 안 깨질수록 차라리 좀더 깊은 조정을 받고 어, 더 가야 된다. 이런 이론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였어. 지금 여기에서 프라이 섹션이 계속 만들어졌잖아. 여기에서. 그 요, 요 구간 동안에 엄청난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건데 깨지면 깨질수록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다시 깨야 돼요. 다. 다 다시 깨야 돼. 언제, 언제 그러고 있어. 언제. 어, 그래서 470원에서는 그냥 좀 그냥 반등해서 가라. 저는 리플 안 들고 있어 상관없는데, 지금 리플 홀더분 많잖아요. 우리 유튜버, 유튜버 중에 리플, 리플 홀드를 장려하는, 우리 리플 홀더 양성 방송 많죠? 리플 홀더 방송. 네. 그분들의 이제, 그분들의 이제, 뭐야, 어, 그분들이 만들어낸 우리 리플 홀더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리플 가야지. 리플 가야 돼. 이거 비트마켓으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냐 이거는 뭐 그냥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어 어. 그리고 421 여기가 618선이었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뭐 답이 없어요 420원 깨지면 360원 다시 가는 거야요요태초의 가격. 스테이블 가격으로 어. 요가 요런 자리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470원 깨면은 좀, 조금 그렇다. 좀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어,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살 마음 들었었어요? 우리 그때 470원, 그리고 510원, 500원, 요때 매수자리 알려드렸을 때살 마음 났었나요? 여러분들? 요런 데에서 살 마음 났었어요? 안 났고, 요 때, 요때 560원 마지막 탑승자리에서 대부분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어려운 자리고요. 어려운 자리고요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고 좋은 자리도 아닙니다 이런 자리 에 스타일 이런 자리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가능성 보고 재매수를 누릴 수 있는데요 조금 걸리는 거는 아무래도 걸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상단 뭐야 단번에 파동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서 반등 노리는 이러한 전략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가져야 되는 거, 다르게 조금은 다르게. 네. 6.8 비율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바, 매물 뭐야 반등 자리 잡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전략은 아니에요 리플은. 네. 리플은 그러한 단, 다른 전략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받아볼만하다, 여기서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조금 다릅니다. 네. 리플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여기에서 매수받고 여기서 매수받고 이런 거는 리플에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어? 걸리기 때문에 요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리플은 리플은 지금 47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요 500원 뚫어줘야 돼요. 500원 500원 뚫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뚫어줘요. 확실하게. 그렇지 않고서야 500원 그렇지 않고서 500원 갔다가 500원 갔다가 삑 하고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리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자, 에이다도 있다 볼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510원마저 확실하게 조금 떨어져야지 리플은 다시 어, 조금 매수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리플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잡아도 돼요. 네, 떨어지는 거 분할해서 한 10분할로 해가지고요. 크메, 크메 유저분들은뭐 여기서 10분할 잡는 거 일도 아닌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좋은 매수 자리인데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비추, 이건 비추. 이건 비추고, 어, 이건 비추고. 조금은 리플은 전략이 좀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 고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00원, 500원 넣으면은 470원 반등 가능, 가정하에, 470원 반등, 반등 가능하에 500원. 그리고 447원까지 만약에 빠졌다가 올라가더라,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470원이 되겠죠. 어, 그 기준이. 그래서 리플은 일단은 일단은 오늘은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오늘 관점으로는. 어떻게 움직임이 좀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으로는 매수 관점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리플 500원을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 아시겠죠? 리플 비트 차트 어떻게 됐을까요? 리플 와. 우리 아까 A B C D 패턴 봤죠? 자 A B C D 패턴이랑 우리 어, 쌍을 이루는 하모니 패턴에서 요 X A B C D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 저도 지금 굿 이거 작도해놓고 처음 봤어요. <웃음> 작도해놓고 처음 봤어. 자 우리가 그때 쌍바닥 노리고 여기서 일륜 매매자리 라고 했었죠. 여기 일륜 일륜 매매자리 리플은 일륜 매매자리 지키지 못해서 페륜코인으로 전략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나와있다. 하지만 어, PRG, 마지막 PRG에서 일륜의 마지노선 어, 일륜코인으로서의 자격, 그 자격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 3600사토시,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줘야지 일륜, 일륜코인으로서의 어떤 어그 마지노선을 지켜준다 라고 말했는데 올랐네요 진짜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오차범위 있다고 했죠 PRG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한 10% 정도는 올랐네요 근데 이거 비트가 떨어져서 그런거예요 비트가 떨어져서 네, 리플 자체 가치가 움직인건 아니고 리, 비트가 떨어져서 그런거니까 결국에는 비트 기준으로 같이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본전 네, 본전 내지 손해일겁니다 완전 내지 손해. 근데 워낙 가격 기준으로는 손해지 비트 개수로 따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익이겠죠. 결국에는 자, 이게 이게 무슨 뭐, 뭐야? 이게 디크랩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 어. 제가 그려놓고 뭐로 체크했는지를 항상 까먹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모닉 패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거 제가 만든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하모닉 패턴 테스터. 하모닉 패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이 엑셀 프로그램 엑셀 만든 요 프로그램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 D 지점이 확정이 안된 자리에서 구워놨던 건데 O 3, 9어요 C 지점까지밖에 확정이 안된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패턴이 크랩 가틀리 가틀리 1.618이었네요. 이거 그어던 게? 가틀리 패턴이었구나. 어, 가틀리 패턴의 PRG였네요. 그러니까 가틀리 패턴 PRG에서 반응이 나왔다. 비트 차트로는 비트 마켓 리플 차트에서는 그 가틀리 패턴 1.618 확장된 가틀리 패턴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은 본전이거나 손해 없겠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